2020년도 경기도 국정감사 최대의 화두는 도정도, 국정도 아닌 자치사무의 범위였습니다. 지난 19, 20일 이틀간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상당수가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을 보면 국정감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에 해당한다. 다만 그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경기도는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범위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의 예산지원사업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위임한 사무가 아니거나 정부 예산 보조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할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지사는 제출 자료의 상당수가 지방행정사무라는 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위원들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결산 자료인데 이게 무슨 비공개하고 어, 이 내부 검토 과정이라고 제출하지 못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어, 국회가 법을 만들고 대개 법에서 네. 지방에다가 이양을 하는 업무가 있고 또 국가 업무인데 위임을 해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자치단체별로 그것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자리인데. 이재명 지사의 공무원들의 면피용 발언이었다라는 사과로 자료 거부 사태는 일단락은 되었지만 일각에선 국정감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MB 경기채널. 조종호입니다.